안녕하세요 푸드박스 입니다 아,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제빵어예요 여름에 아주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제빵어는 숙성을 해야지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 숙성 이제 매일매일 숙성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질부터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키비끼 라고 일본말로 하죠 그래서 이제 껍질을 이제 칼로 깎아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장점은 이렇게 비늘이 튀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없고 좀 깔끔하게 손질을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좀 어렵죠 어, 이게 예, 저도 이제 잘하지는 못하는데 예, 자꾸 해봐야 지또 연습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손질은 다 했고요. 이제 숙성 시간은 이제 처음에는 30시간 숙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나눠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앞부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막내서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 앞부분 어떻게 잘라내는지 이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갈비뼈도 있어 가지고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떼어냈고요 그리고 남은 거는 다시 이제 숙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막 손질할 때 먼저 갈비뼈가 있으면 갈비뼈를 제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피하는 방법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운데 어차피 그 혈압육이 있는 부분 뼈가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칼집을 넣어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벗겨내주시고 한쪽만 벗겨내주시면 나머지는 쉽게 탈피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기도 해요 사래 제가 며칠 정도 보관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가마살이에요 가마살은 칼집을 내고요 그 다음에 탈피를 하면 되는데 칼집을 먼저 낸 다음에 그저 끝부분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잡고 벗겨 주시면 쉽게 탈피가 됩니다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키친타올이나 해동지 같은 걸로 잡고서 잡아당겨 주시면 제거가 잘 돼요 이제 가마살하고 뱃살 쪽은 이제 칼집을 살짝 넣어 주는 게 좋고요 이제 등살은 모양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시간 숙성 제빵오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술게 하나를 마트에서 사봤는데 이거 이제 머루 맛이 난다고 해서 먹어봤어요 이건 제가 아, 일단 제빵어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등쌀입니다 이 제빵어는 화어 보다는 항상 숙성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크기는 4kg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서걱거리는 식감이 참 좋아요 이게 4 k g 이하 짜리거든요 지금 제가 먹는 거는 근데 지방이 살짝 아쉬워요 이거 이제 뱃살 바로 윗부분이죠 아주 맛이 좋은 부위에요 자여기는 이제 지방감이 좀 괜찮습니다 식감도 나쁘지 않고요 이게 3 k g 짜리 가마살은 그냥 그래요 이게 그... 이제 겨울에 대방어의 그런 기름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음 그냥, 그냥 그렇다 냥그 <웃음> 이런 것 정도 자 요새 특이한 향이 나요 이 술은 근데 이제 제가 두 병을 샀거든요 근데 한 병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일차에요 60시간 숙성한 상태인데 갈변도 없고 어, 비린내도 없습니다 아,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토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몰트 위스키 한 잔을 준비했어요 의외로 생선회하고 위스키 조합이 이게 괜찮은 조합이에요 먼저 등살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어, 3일차의 지방 맛은 훨씬 좋네요 지방의 맛이 많이 올라와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린내가 없어요. 이 숙성을 해도 식감이 이제 오래 유지가 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뱃살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식감이나 지방이나 이런 건 좋았어요. 근데 이게 4kg 이상짜리였으면 훨씬 맛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한 풍미가 있는 이런 생선에는 이렇게 위스키랑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괜찮아요. 이제 4일 차에 한 90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갈변 온게좀 보이죠 살이 드러난 부분은 갈변이 와요 그래서 톡숙성 하는 게 장점이 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혈압육 쪽에 먼저 갈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꼬리 쪽 음, 뒷부분을 좀 음, 먹어볼 거고요 지금 이제 탈피를 하는 걸 제가 입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탈피를 했을 때 껍질 밑에 갈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갈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살이 드러난 부분, 갈변된 부분은 잘라내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꼬리 쪽이다 보니까 탄력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숙성을 한 거라 처음보다는 음, 탄력이 좀 많이 잃었겠죠? 그런데, 어, 이게 맛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차하고 비교해서 기름이 더 올라오거나 감칠맛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식감만 조금 더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일간 보관을 했어요. 좀 이렇게 흉물스럽죠? 이거 과연 먹어도 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갈변이 여기저기 심해요. 제가 예전에 한 10일, 12일 차까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갈변은 오지 않았는데, 예, 갈변이 어느 순간 지나면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네, 냄새를 맡았는데 특별한 냄새는 없었고요. 이 예, 갈변된 쪽을 냄새 맡으면 비린내가 좀 심합니다. 네, 그리고 껍질 밑에 이제 지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방이 많은 쪽에서 이제 갈변이 이제 많이 오고 또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갈변이 심하게 왔다는 걸좀볼 수가 있고 냄새도 이제 비린내가 좀 심해요. 그래서 등살 쪽도 탈피를 해서 봤어요. 근데 등살도 마찬가지로 좀 갈변이 이제 심하게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이를 해도 이제 비린내가 심해요. 그래서 구이를 하실 경우에는 이 갈변된 거를 반드시 제거한 다음에 이제 구이를 꼭 해야지 됩니다 일단은 갈변된 거를 다 제거를 해 봤어요 조금이라도 갈변된 게 있다고 하면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만큼 잘라내 버렸습니다 일단은 회로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썰어 봤고요 이 만져지는 그 타, 탄력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좀 불컹한 느낌? 음, 많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위 숙성한 제빵어. 그냥 생긴 모양은 괜찮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이 정도 된거 먹어보려면 겁나기는 해요. 그리고 엄청 끈적거려요. 이게. 일단은 뭐 냄새는 없기는 한데 식감이나 이제 그런 텍스처 자체가 썩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식감은 완전히 없습니다 이건 입안에서 그냥 뭉개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맛을 느끼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씹다가 그냥 뱉어버렸어요 이거는 식감이 좀막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입안에서 그냥 이렇게 뭉개지듯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등살은 이제 뱉어버렸고요 이제 뱃살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요. 그래도 이거는 뱃살은 어느 정도 식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좀 삼킬 수는 있을 듯해요. 아, 근데 등살은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뭐 정리하면 이래요. 어, 제빵 후 숙성은 3일이나 4일차까지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한다면 한 7일 정도까지는 보관해서 먹을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긴 장기 숙성은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